안녕하세요. 건프로 다육이에요. 저희 집 상남자랑 신나게 놀고요. 오늘은 조화다육농장으로 갑니다. 구독자님들 항상 많은 관심 건프로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려요. 택배 가능한 인천 조화다육 매장. 다함께 버시죠. 한때 비싼 몸값 자랑했던 원종 복랑 금 원종 복랑 금 보시면서 오늘의 조화 다육농장 투어 시작합니다 아 잠깐 잠깐 인천 조화 다육농장은 택배 가능한 택배 가능한 다육이 매장이에요 인천시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랩이나금 한번 군생이죠 랩이나금 보시면서 론 에반스, 론 에반스 철화 금 10만원 뭐라도 상당히 귀엽고 특이한 수영인데 론 에반스 철화 금 누구누구가 오늘은 뽐내기 하고 있나요? 할로윈 만원 멋지게 수영 잘 자리 잡은 할로윈 만원 크기 한번 보실까요? 건프로가 손으로 이렇게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할로윈 만원 수정 수정 철화 10만원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신가요? 먼디 철화 10만원 먼디 철화입니다. 철화 2만 5천원 다육이 택배 가능한 조화 다육 매장 뿌리 건강하고 수영 귀여운 소인제 금 2만원 실제로 보면은 빨간 선이 얼마나 선명한지 소인제 금키핑장에서 보면은 소인제는 여러 아이 합식해서 키우시더라고요 핑크 스팟 핑크 스팟 8,000원 귀엽고 따글따글한 베란다에서 키우시기 좋은 핑크 스팟 8,000원에 입양하세요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시면 삑삑 메모하세요 이부금 8,000원 여러분들과 똑같은 다육이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으로 건프로도 여러분들께 찰떡 찰떡 같은 다육이 영상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부금 8,000원 좋아요 따봉 부탁드려요 커뮤니티에 글도 작성도 해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댓글로 소통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 건포로에게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썬 파워 썬 파워 3만원 보고 있으면 한입 먹고 싶어지는 다육이? 마가렛 금만원 에보니 클래식 만 오천 원 에보니 클래식 만 오천 원 어때요 우리 언니들 창종류나 에보니 다육이 도전해보고 싶으신데 아직 엄두가 안 나시면은. 미란다 만원 요런 아이 입양해서 키워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미란다 만원 너무너무 귀여운 섹시한 마케베니아 금 만오천원 만오천원 마케베니아 금 너무 이뻐서 훅 빠졌어요 오늘 <웃음> 영상 찍으면서 매일매일 다육이들에 반하는 여자 건프로입니다 <웃음> 세상에 이렇게 예쁘다니 송화 3,000원 남촌 농산물 시장에서 도보 3분 거리 조화 다육농장 남촌 농산물 시장에서 3분이요 엘레강스 엘레강스 만원 너무너무 너무 귀여운 미니 봉랑 만원 올가을에 어떻게 예쁘게 물이 들까요? 미니 봉랑 만원 거의 뭐 서비스로 그냥 드리는 금액이죠? 라울 묵은둥이 라울 만오천원 금종류 다육이측은 굉장히 저렴하죠? 만원 라울 금 수영 멋지게 자리 잡은 라울금 만원 세상에 이렇게 촘촘히 틈틈 마다 자구가 쫙쫙 올라오고 주인님 저점 집에 데려가세요 하는 라울금 환엽 마리아 올 봄부터 마리아 종류가 유행이죠 게다가 환엽이요 영상 속 다육이가 마음에 드시면 메모하시면서 조아다육 매장에 전화나 문자로 문의해 주세요 영상 속 다육이는요 새벽별 철화 2만원 슈퍼오션 2만원 멋지게 주인님 저도 데려가세요 하는 슈퍼오션 보시면서 일렉트라 12,000원 갑니다 인기 많은 일렉트라 1 2 0 0 0원요 만2 0 0 0원 일렉트라 보고 계십니다 아침저녁으로 온도차가 많이 나고 감기 조심하시면서 다육이 농장에 다니시고요 파우더 금 똑같은 이름 아래 같은 얼굴은 없죠 에보니 만원 요 아이들 집에서 물만 주는 대로 짱짱하게 입장이 또쫙 펴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에본이 만원 토멘토사 8,000원 특이하게 생긴 다육이 토멘토사 케라리언 케라리언 2만원 한산도 (8만 원) 큐니다 한산도 (8만 원) 조화 다육 매장은 (6종) 도감 마리아 전문 다육이 매장입니다 (6종) 도감 마리아 (5만 원) (5만 원짜리) (6종) 도감 마리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육종도감마리아 다육이들 보고 계신가요? <웃음> 5만원이요? 드래곤, 드래곤 3만원 좀더 자세히 보시라고 정지화면으로 드래곤 3만원이요? 코데로이 립스틱 15,000원 코데로이 립스틱 15,000원 보시면서 립스틱 6,000원이요 블랙 사파이어 12,000원 오름 너무 너무 근사하죠? 논개 8만원 논개 8만원이요? 샤포테 샤포테 6만원 갑니다 다육이 매장과 키핑장을 함께 운영중인 조화다육농장 슈페리온 만원 조니워커 만원 토카타 24,000원. 다부지구 딴딴해 보이는 토카타 24,000원. 건프로 추천이요 페냐 페냐 8,000원.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목이 메네요. 토기다클론 토기다클론 8,000원. 이쯤에서 좋아요, 따봉! 프랭크, 슈퍼클론 3만원. 다육이 이름이 노을이에요, 노을. 노을 8,000원. 장미꽃, 백장미처럼 생긴 느낌이죠? 노을 8,000원. 어떠세요? <웃음> 레드벨벳처럼 생기기도 했고 노을 8,000원 너무너무 예쁘게 뿌리 잘 내린 매직 크라운 만원 조건 소장 가치 있는 다육이 환엽 홍사, 삼두, 만 오천 원. 예쁜 화분에 분갈이하면, 어우, 빠져든다, 빠져든다. 실루엣, 실루엣, 사천 원. 택배 가능한 조화다육 매장.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다육이 고르고 계신가요? 메모하면서 봐주세요. 블랙서클, 블랙서클, 만 원. 타트체리, 타트체리 12,000원 아주아주 귀엽죠? 타트체리 12,000원 쌀쌀한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맵이나금 보시면서 조화다육농장, 다육이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건프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